살살기 할 숙소 좀 찾아보고 신발도 아작이 사가지고 뭐? 한 번에 사십이요? 아 시간 아, 예. 아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어. 여러분 저 원피스 2 0만원 정도 어. 이해되세요 솔직히? <웃음> 아 추워. 여기는. <웃음> 저는 오늘 일단 한달 살기 할 숙소 좀 찾아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핸드폰이 없잖아요 여기 유심을 일단 좀 등록을 하고 제가 아까 조식 먹으면서 여기 필요한 물품을 좀 적어봤는데 클렌징 아우 폼클렌징도 치즈에 놓고 와가지고 신발도 아재기 사가지고 외장 와 진짜 제가 진짜 다사다하는게 뭐냐면 컴퓨터도 메모리 카드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포토샵이 안 되는 거예요 보조배터리도 망가졌고 환전도 해야 되고 뭐그 백신 코드를 몸주약품이라는곳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필요가 없다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휴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숙소를 찾으러 가봅시다. 여기 호스텔 럭기지에 맡기고 오케이! 땡큐! 파리다. 파리의 아침이다. 오늘은 파리 1일차입니다. 제가 잠깐 잡은 곳은 한인분들이 많고 그리고 비교적 치안이 안전하다고 하는 15구에 와있는데요. 여기가 진짜 관광하기에나 아니면 치안이 괜찮은지 직접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파리도 느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잡으실 때좀몇 도로 해야 되나 그런 거 걱정하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있고 아, 여기는 진짜 치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앞에 음식점도 있고 제가 추천받았던 곳이 15구, 16구, 134구였나? 좀 위험한 구가 몇개 있대요 그 구에 가게 되면 좀 알려드릴게요 와, 그리고 그래. 좀만 걸어나가니까 저기 에펠탑 보여요? 음, 너무 좋은데 위치? 저는 이번 한달 살기 목표가 관광지를 막 엄청 가는 여행이 아니고, 진짜 현지인처럼 살아보기 여행. 그냥 에펠탑만 보여도 너무 힐링일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위치가 괜찮은 곳에 삼성급 호텔 도 있어서, 이건 뭐 가격만 물어볼까? 400에서 4 0 6 4 0 0에 96? 0년 400에서 40년? 4 6년 40년? 40년? 4 0 여기도 호텔이 있는데, 뭔가 호텔 이름부터 에펠타우라고 하는데, 여기 숙소는 슈퍼리9 9 1 룸, 도 e 9 9 1년에 1991년도에. 9 9 1년도에 1991년도에. 1 o 9 1년도 h 1991년도에. 1991년도에. 1도도 저는 어제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라도 살수 있는 게 있을지 가격도 좀 알아보고. 어, 네, 나의 아이폰 13. 1159, 150분. 1159면. In f r a n c it is not taxi. Really? Do you have a cheaper one? A cheaper? Yeah, yeah. Let me show another. One. Okay, thank you. 2,7. o 어, 이거는 무슨 품이지? 저는 271. 유심을 구매를 했고요 지금 제가 알아봤던 에어비앤비 위치 한번 보고 호텔이랑 에어비앤비 둘 중에 좀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가보고 최종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어비앤비는 1박에한5만6천원 정도고 그 대신 단점이 와이파이가 안 돼요. 근데 장점은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있고 약간 현지인 집 분위기처럼 보낼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 거의 다 와가지거든요.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주변에 좀 관광지 모여 있는 데가 거기가 더 많고 여기 근처인 것 같은데 위치가 그렇게 막 나쁘지는 않지만 좋지도 않은. 46에 인 r 리스 you cannot find. It. 아, 그 really? e 아, okay, okay. My 아, mistake. Maybe you go in hostel. h o t e l Yeah, hostel. 아, ah. Okay. okay. 정말 제가 바보 같았어요. 어떻게 9를 을 o 로듣지 알려주신 호스텔로 가고 있어요. 아 이럴 거면 그호텔에서 그냥 편하게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거기 너무 추웠고 그리고 여기는 위치가 좀더 거기보다 한1 0분더 단축할 수 있으니까 한달 살기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진짜 무게에 걸어오면 아시 e 원 d a 3 6에타이 We don't have a private. Oh, y o a t o to the place. You can't go to the p a Breakfast? Six e r s Yeah, six. And you need to go through the staircase. Only one floor up. i check i d i o n g to a n e a e a i n a I'm i n g to e I'm a t i i e n o m a i i m going to g o to m o o 여기를 바꿔달라고 하려고요. 친구가 소개한 게로는 여기가 괜찮다고 해요. 위치도 좋고. 그래서 일단, 화장실. 이렇게 욕실이 있고, 샴푸린스고, 여기는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 좋은 게 이렇게 사무감도 있고, 이렇게. 저 웬만한 거다 샀고, 지금 폼클렌징이랑 신발 본드. 아, 뭐, 보조 배터리만 사면 되는데. 여기 미니 스프리 클렌징 폼이 9 9 9 0기 이게 4 0 0 제가 오늘 생각했던 것만큼은 안 됐지만 그래도 오늘 하려고 했던 일들은 다 완수를 했습니다. 아, 한달 살기 숙소를 구하는 게 아,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돈이 여유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저는 핸드폰도 잃어버렸고 최대한 저렴하게 하려고 좀 여러가지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즌도 시즌이고 또 이게 파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약 봤나봐요 10만원짜리 이하 숙소를 찾는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좀 씻고 아우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여러 학들 스윙이 지금 스이숙소도 에펠 근처래요. 그래서 저희 갑자기 저집 가는 길에 여기서 만난게됐어요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게뭐게 뭐야?